아니 왜또 그냥 우리만 치워? 아유 하기 싫어 <웃음>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어 어떡하나 <웃음> 나 아, 늦었어? ,야지. 늦었어? 진짜로? 진짜로? 근데 뭐한1분 안에 는 건가 것같아 형, 저는 한 달에 한달 만인데 응, 나는 일어나어 저희도 <놀람> 한 달에 한달 만인데 <웃음>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불안다 진짜 일어났는데 카메라가 달려오고 응드디 하세요 어, 뭐 건강 먹어요? 야, 근데 어제 소주 진짜 많이 먹더라 어제는 근데 야무지게 한세병 먹지 않아요 3병씩 아로아저한다한다만드데요이제 그래? 9분 남았다 진짜? 출발까지? 아뭐안 늦었대 <웃음> 뭐난 이미 늦은 줄 알았어 그, 그렇게해 <웃음> 뭐야 지금 일찍이네 지금 한 9분 <웃음> 더 갈까요? 아, 나... <웃음> 저한다한다 만드예요 아한다한다만 진짜 한다간 다음에 만드예저 진짜 한다간다 만드예요 어떻게 오는 지 오빠뭐 누가 누 이거 가 누가 누가 요아 누가 누가 네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간다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저가누 의자 부셨어요 와, 맞다. 누가 의자 누가 네. 자 그냥 부누어요 저는 건담은 건담이라는 마인드예요. 저는 부신다가부신신다마인인예요의 의자 누가 시가누 어, 뭐야? 가 누가 누가 누가 누야 어이 뭐가 부서어졌어 얘다, 얘다, 얘다, 얘다. 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웃음> 아, 저거 어쩔 거야. 이제 나간다, 면안 나갈 거야? 이제 가야 돼. 그래요. 케 이게 닫았어, 진짜 닫았어. 전 진짜 축구, 능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웃음> 그리고 수건은 역시 젤리 코튼 <웃음> 써본 사람만알아요 누나들은 다 자요? 하여에누나들 괜히 한번 깨우고 갈까요? 게임다 게임은 다다 게임은 다 게임은 다 게임은 다 게임은 다게임안다다게다 이러면 아침에 치워야돼 그럼 연대 진짜 어 어, 흔들야어떡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있어? 왜 있어, 아, 짜증 뭐야 아, 치우어 얘들아, 우리 축구 갔다 올게 <웃음> 오빠들 축구 갔다 올게 <웃음> 어, 저 식탁이랑 저거 치우고 있어? 어, 아, 치우고 있어 안 <웃음> 들려 윤주 씨, 어제 얼마나 드셨어요? 에? 아좀 머리가 너무 아파, 진짜 아니, 남정네들은 새벽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국밥도 시켜 먹고 회장까지 한다고 사고 잤거든요. 음. 근데 저는 얼굴 좋을까봐 한입까안 먹고 수원 먹다가 잤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자주 심한데로 있던 거.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 왜 또, 근데, 우리만 지워 아니, 전처 쳐먹었잖아.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까지 하고 지금 부지런하게 지금 이러고. 하고 이게, 이게 리얼이야, 사실. 준영, 어?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축구가 딱다 담기? 한 번에, 가나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와! 아! 오! 어, 뭐야? 하나, 아, 마이너스 1. 나문 두드려. 두더 두드려 그냥. 가죽을 추리. 잠옷이 잠옷. 아, 시끄러워. 너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니네가 먹은 거 치우고 있어가지고 개빡쳤던데? 나 어, 어제 술안 마셨어. 네. 내가 먹은 게아니지 아니, 아니 어제 오니까 아 이... 어제 무슨 소주 10병을 마셨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사 있어. 아니, 잠 뭐야, 뭐야, 뭐야, 왜? 뭐야. <웃음> 왜? 소금만 입고 나왔는데? 진짜? 소금 아니야. 그래, 그럼 소금만 입고 나와봐. <웃음> 아니, 너뭘 시켰냐? 파티요. 야! 왜 모션홀드야? 씨! 어? 염뚱아 너 그러면서 눈 보는 거다 봤어. 근데 전 저런 거 진짜 잘못 봐. 어 뭐야? 엄마야? 파티요. 하다만 좀. 좀 입으시면 안 돼요? 좀? 아좀옷좀 입으라니 모비치 아니 왜 쓰면 여기 사라져는 거야? 아.. <웃음> 어... <자>, 선생님. <웃음> 선생님 일어시는니다 아, 선생님 저불 켤게요. 네. 어... 네. 드세요. 안녕, 안녕. 자, 계신가요? 예? 네? 가나다라 마바사 해볼게요. 더 크게요. 음, 좋아요. 깼네요. 으, 귀찮아. <웃음> 그디 <그리어> 양쪽은 본심이 나왔다. 저 뭐라고 <웃음> 하셨죠? 예? 아유 하기 싫어. <웃음> 그래, 그게 니 본심이었던 거지. 어? 아니 근데 뭐... 아니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나이놈의 짓고서!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가 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먹었는데 안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네어뭐 도와드릴 게 없나? 남자 아이들이 정말 착하네요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귀도야 이 방에 에어컨도 있네? 좋다, 너네 방. 유도야. 너 그. 그분한테 전화 왔어. 그분한테 전화 왔어. 응? 그분한테 전화 왔어. 응? 그분한테 전화소. 그니까 그분이 없는데 테전전화해이게왜이 엄마한테 이 엄마한테 전이 채울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아, 저기도 들어가 본다. 저 봐. 저것도 뭐야, 이 씨. 아 저건데. 아직 아니. 제안 먹었어. 이것 한 밖에 안 먹었어. 내가 서 저번 주 받다 봤는데 진짜로? 아까 먹었는데. 너 저기 올려 놓은 기억 있어? 언제? 아, 저번주. <웃음> 저거. 저 먹을 거야? 진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면 버리게. 아니 아파도 먹었다니까? 여긴 방이 상태가 왜이래어 왜? 왜? <웃음> 아 저건 또 뭐야? 이건또 뭐야? 이 휴지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 냄새 너무 나서 게이 이거 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야저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거기떻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뭐야? 진짜 여기 이제 모답이다. 뭐 그냥 뭐 모답이야. 야 보라색 칫솔 쓰는 애 누구야? 야 우리 여기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야 양치를. 야 누구야 양치를 힘으로 하는 애 누구야? 야 누가 칫솔에 고데기했어? 연주야. 어? 도움 좀. 이거 좀 깨워줘. 누가 불키면 웃는 애가 있어. 불키면 음, 웃다고 불키면 눌고 불끄면 웃는 애가 있어. 어 울어야지 뭐 어떻게? <웃음> 사고다 사고 저거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어 어떡하면 좋아 왜, 왜? 왜? 진짜 일어나야 돼왜 왜냐고? 음. 오늘은 일해야 되는 날이야 왜? 일어나야 돼 <웃음> 울어도 소용없어 극 <웃음> 에스티 우주야 쟤불 <웃음> 끄면 없는다 2시 40분 이지뭐야 음. 일어날까? 음. 아, <웃음> 공주 핸폰 들고 음. 미 어쩔 수가 없어 나와 음. 나와 자 핸드폰 딱 쥐고 언니가 혹시 보라색 칫솔 쓰니? 아니 나 까만지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 직행해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 음. 아이고 착 내가 옷 사왔어. 어? 응? 공주, 내가 옷 사왔어. 뭐? 응. 왜 불러? 오빠도 공주였지? 아, 아니, 아다다 공주. 다 가지고 왔어. 우리 저번에 우리 옷 없고 해가지고 오빠가 속상하다고 었잖아 아, 거기? 봤어, 이거 입자, 우리가. 아, 어, 좋아. 따라 입자. 이거 남녀 미니쉐스 라인이어가지고 같이 입을 수 어. 있거든. 아 참. 내 거, 내거 있다고? 하호 아. you know? 연주, 미덕 오, 우리 약간 완전 무채색 라인인데? 한번 입어볼래? 네. 좋아, 나 좋아. 아싸세요, 나 아싸세요. 네, 로드메이커스에서 협찬해주셨고요. 로드메이커스 감사합니다. 오, 예쁘네! 아니,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 예쁘지? 예뻐! 귀엽다. 아니 얼굴만 안보면나 완전 힙... 어 진짜... 힙스타야? 아니 진짜 힙스타영등이 아니? 모함? 어? 여기는... 모임? 모임? 모임? 네. 어 이거, 이거 셔츠 은근 예쁜데? 음. 자켓이 아니었네. 셔츠 언니가 잘 입을 것 같아. 어, 예쁘다. 다잘 아, 어울려. 우리 완전 지금 시밀러 룩이야. 이렇게 한번 해줬어. 생활이지만 로드메이커 7 전해주셨습니다. 땡큐! 땡큐 베르마치! 감사해요! 그런 거안 계시네? 어. <웃음> 아 근데 나 진짜 마음에 들어. 너도 응. 나 완전 잘 입을 때 편하게. 마음 풀렸어요. Roadmakers. 음. <웃음> 안 되겠다. 저긴 뽀뽀로 못 막. 언니 뽀뽀 갈겨줘. <웃음> 괜찮아요? Roadmakers. <로드 맥커스? 웃음> 잘해볼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나도! 난왜 줬지? 맘에 들어 너무 감동이야 진짜로 진로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로드메이커스 보러 다 풀렸어 아 왜? 진심으로 어? 괜찮은데? 야, 진짜 장난 <웃음> 부끄러워하는데? 얘, 얘.